남대문 시장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 전에 남대문 시장 갈 거예요. 와, 시장 왔어. 만두도 맛있고. 나 저번에 호떡 한번 먹었어. 진짜 엄청 맛있었어. 그거는 나 인생에서 처음 먹는 호떡. 야채 야채 호떡인가? 사 줬어요. 아, 네. 엑트 어, 맛있겠다. 이거 이가 약간 홍콩 느낌 있어. 여기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카드를 주세요. 네. 어 네. 어 네. 최소 몇개 주문해야 돼요. 오개오 개. 아 네. 그럼 다섯 네. 개 주세요. 네. 김치 더 맛있어요. 김치 아, 두개 고기 두 개. 아네 맞아요. 아니 김치 세개 고기 두개 여기요. <lone counterícia dresses> i 무 덥다. 음, cold. It's 니 엄청 o l 데 i l i t e g o o t s o i k e my mouth. As big as my mouth. 입 i k 커 음. o t m m The juice now. The juice came out. Mm. The meat is good. i t l t a t s o e i t a h e i i e a e o t t h e e a t i s o o d i t s l i e s a s a e a l t h o h It's like pepper meat. t h n w o y o u know Jenny wear this. Recently I saw Jenny's Instagram. She wear this. This hey, is what I bought. This is what I bought. How h it? i s t h s i s s 감사합니다, 사 와, 와, 이거 차가운 거 맛있다. 네, 음. 나이거 처음 키울해서 한국 키울에서 수파 먹어. 아, 사장님! 사장님! 후식! 아, 휴지 있어요. 휴지는 있어요. 아, 그래요. 휴지. 너무 맛있었어. 감동했어요. 어미안해. <웃음> 아, 미안해. <웃음> 음. 진짜 맛이 다이게 엄청 달라. Even this is good. 음. 어, 나 옛날에 여기 꿈인 복에 자주 봤어요. 여기 꿈복 골목 어, 여기 어, 많이 죽었어. 어, 맛있겠다. 네. 음, 네. 어 맛있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어 네.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같이 절임 맛있네. 우와. 근데 나 이거 처음 먹어. 물고기. 와. 이런 거 물고기 지금 나 처음 먹 봐. 이거도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와. 물고기 음. 아 감자 아닌가요? 냉만잘라 어, 맞아. 맞아? 아니. 음. 당근담하네 어떻게 해서 먹었겠지? 먹으면 맛있게 먹냐고. 네. 딱 여기다 덜어.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발러. 어. 이렇게 바르면은 어. 뼈가 나와. 아. 아 이렇게 하면 그렇지. 뼈가 나와요. 어, 뼈 나오지? 그런 다음에 이거 들고 이제 먹어. 이거 들고 이제. 이렇게. 아, 이거 이거는 뼈는 없어졌어요. 아니요. 살만 있어면돼 그러니까, 아, 아니 살만 뼈 있으니까. 음. 뼈 이제 큰 것은 빼고 먹으면 돼. 아. 먹어. 아, 진짜네. 진짜, 다.. 쿠키 다 맛있어. 어머! 음, 하나도 없어. 그다나 나 이거 소스 약간 이렇 음음 와, 이거 좀 맛해. 여기 있다. 어, 이거 칼국수인데. 아, 아니, 그거 보리밥, 콜리. 아, 여기 있다. 칼국수 냉면이요. 아, 칼국수 냉면 있어요. 아, 네. 앉아요. 어, 냉면은 서비스예요. 어, 냉면 서비스예요. 아, 칼국수 먹으면. 현금만이에요? 현금만인데요. 아. 잠깐만요, 나. 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我说咋跟 <NF> <describesy falder> 어. 저 살짝 은사이 맞아요? 아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요네 <웃음>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타고도요타네 아, 조금만 주세요 <웃음> 근데 되게 예뻐요 아가씨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이 전율이 없다. 이거 멋다 우리 늦게 해야 돼요. 4단 우리 9시까지 8시까지 원래 9시까지 해야 돼. I o m mm. e i t e s small, but it o k s so big to me. It's not sour. It's not too sour. Usually, I eat this is a bit sour or too spicy, too much vinegar. But this is just right. t o p mother. 바나 집에 가서 또 많이 사. 바이, guys, I'm gonna go h 오늘 더 맛있게 뭐 많이 먹었어. 나 진짜 이렇게 만큼 먹는 건 모르겠어. 진짜.